<S> <S> 어머, 그럼 그 수면 무호흡 그 치료기 네. 바이오 가드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음, 한 20년 전쯤인데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네.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아 네. 어, 뭐 잠도 잘못 주무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에 네. 가면은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네, 네.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갔다가 네, 네. 수면 부호증과 네. 이런 질병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제 물어봤더니 어, 자다가. 불떡임나고 숨도 안 쉬고 꼭으로 어. 심하게 고신다고 하길래 어. 그때부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개발하기 시작했죠. 어머, 그러면은 아드님의 효심에서 비롯된 거네요. 효심이라고 하기는 아들의 도리지요. 아유 굉장히 효자시네요. <웃음>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저희 주위에 코 많이 고시는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이 코 많이 골고 또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제가 이런 좋은 정보를 또 알게 돼서 뒤에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네. 또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웃음> 바이오가드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또그 바이오가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아까 말씀처럼 그 기도가 좁아지고 네네. 막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입안에 착용해서 네. 기도를 넓혀주고, 네. 이렇게 좁아지지 않게 어, 유지해주는 기도예요. 아, 아 입안에 넣어서요, 기도를? 네. 네. 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거는 네. 어. 아,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네. 저도 코를 좀 골아요. <웃음> 어머, 꼭 그거 <웃음> 네. 같아요? 저, 교정기 같죠? 예. 네. 원래 이제 교정들을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끼고 꼴. 어머 어머 그렇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코를 안 고는 거예요? 어. 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걸 끼면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헉? 어머 그러네요. 어머. 되게 단순하지만. 네. 아주 어, 재밌는 원리가 숨어 있죠. 어, 그럼 헐. 근데 이게 이, 이 이빨이 다각 구조들이 다 다른데 이건 다 네. 그러면 그냥. 아, 이거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다... 본을 떠서 맞추는 아 맞춤형 의료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맞춤... 처음으로 맞춤형 의료기기로 허가가 났죠 아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바이오가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네. 어떤 기능을 인정받은 건가요? 아, 의료기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 효능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이 구강장치 최초로 대규모의 그 임상 시험을 해서 그래서 네.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입증을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어서 치료 재료로 선정이 됐고 아 그것이 이제 그 비급여 치료 재료가 된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진 않고 아,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데 예. 아, 비용은 당신들 내시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보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험 혜택을 받아야지 누구나 다 이거를 사, 코골이, 코 고시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분요 우리나라가 좀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웃음>